완두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두콩이 바운드로 나타나게 되고 다시 클릭하시면 완두콩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다시 클릭하시면 새싹이 조금 더 크게 되고 다시 클릭하면 새싹이 더 커지죠. 다시 클릭하면 완두콩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아웃에서 비나면을 선택해주시고 슬라이드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단색 채우기에 색에서 파랑 강조일 80% 더 밝게를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해를 선택해 주시고 해를 적당한 크기로 넣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빨강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다시 구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 없음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구름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더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주시고 다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크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다시 순서도에 지연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회전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밑을 기준으로 맞춰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황금색 강조사 50% 더 어둡게를 선택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완두콩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그림이 e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최고 작품집을 선택해 주시고 예제 파일 10강을 선택해 주시고 완두콩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회전을 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완두콩을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에서 바운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고 새싹을 그려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상단에 도형 채우기 적당한 색깔을 선택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고 회전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옆에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곡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곡선을 선택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을 하시면 곡선이 되고 곡선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곡선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곡선을 선택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이제 새싹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때 동시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드래그해서 새싹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를 때는 도형 중에 하나의 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 선택된 도형이 취소가 됩니다. 범위를 씌워서 도형이 선택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해주시고 그룹화 그룹 상단에 애니메이션 이제 완두콩을 선택하시면 숫자 1이 있죠 완두콩을 선택해서 없음을 해주시고 새싹을 선택해서 올라오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재생 시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2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누르시고 새싹을 클릭해주시고 없음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취소해 주시고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다시 새싹을 선택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싹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새싹을 선택해서 시프트 키만 눌러서 시프트 키만 눌러서 위아래로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좌우로 마우스가 흔들려도 정확하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회전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다면 범위를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상단에 자세히를 누르고 강조해서 크기 작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 이제 새싹을 클릭해서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완두콩 열매를 넣겠습니다. 삽입 그림이 디바이스, 완두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완두콩을 넣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완두콩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에 자세히를 눌러주시고 나타내기에 밝기 변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재생 시간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새싹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만두콩이 바운드로 나오고 클릭하시면 새싹이 나오고 클릭하시면 새싹이 커지는데 다시 클릭하시면 크기가 크게 변하고 다시 클릭하시면 커진 새싹에서 클릭해 주시면 완두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크기를 변화할 때 완두콩 앞에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앞에 슬라이드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줄기가 내려오는 게 조금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시고 이제 막대가 너무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해서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마우 오른쪽 그룹화를 해제해 주시고 햇싹의 위치도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다시 어미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 그룹 애니메이션에서 크게 작게를 눌러주시면 사각형의 위아래가 짧아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줄기가 커지고 클릭하시면 커진 줄기에 만두콩이 열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를 했을 때 줄기가 아래로 나오는게 보기 싫다면 사각형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